이야.. 산속이라 그런가 공기 좋고 경치 좋고 아 좋다 좋아 음.. 그런데 멤버들이랑 다같이 놀러온거 오랜만이라 좋은 숙소로 예약하긴 했는데 아이 너무 산속인가? 아이 뭐 어때? 차 가지고 왔으니까 왔다갔다하는데 문제 없겠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나뿐만도 아니고 음.. 그런데 오랜만에 주차한는 종목인데 왜 이렇게 다들 늦지? 음, 여맨져. 음, 음. 저기 누가 오는 거야? 맨 저. 음, 왔니? 어? 다른 애들은 음 아직 안 왔지. 넌잘 늦지도 않던 애가 왜 이렇게 늦었어? 아, 그야 오랜만에 형이랑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설레서 밤에 잠을 좀 설쳐버렸어. 아, 아, 아. 어 좀. 넌 맨날 왜 그렇더라? 어어제든나 결혼했으니까 그런 마음 품지마? 음. 아이 나 섭섭하게 음. 야, 네, 네. 음, 왔네 왔네 죄송해요 음, 왔니? 미안 미안 음. 아유 처참만부터 늦어버려서 죄송합니다 오 그래 그래 니가 그 댕댕이 네네 하 넌 신입인데, 첫종부터 늦어도 아, 되는 거야? 아, 아, 죄송합니다. 장난 같아. 어쨌든, <웃음> 농담이고, 아, 오늘 좋은 날이니까, 어, 그래, 그래. 어, 근데 요루루. 에? 너는 오랜만에 보니까 더 키가 작다, 응? 꼬마가 됐어! 아이고 이거 나이 2 2살 먹고 이거 왜 이렇게 꼬마가 됐어? 아.. 아.. 어, 네.. 네.. 네.. 아이 농담이야 농담이야 웃어 웃어 음. 아.. 하하하.. 하 <웃음> 아이.. 현둥이 너 길치면서 오늘 잘 찾아왔네? 아.. <웃음> 그.. 그럼요.. 음.. 음.. 자 그러면 얘들아 이제 들어갈까? 어.. 네.. 네, 네 좋아요. 좋아요.. 가자 가자 야 <웃음> <아이>, 좋다 좋다 <웃음> 이야, 오오. 오오. 숙소 좋네. 음, 나는 그럼 2층에서 자야지. <웃음> 아, 그러면 저희는 1층 방 쓰면 되나요? 응, 음, 그러면 될것 같은데. 자, 어, 그러면 방을 좀 대충 정할까? 어, 네. 어, <웃음> 그럼이 그래, 방은, 어, 그러네. 여자들끼리 쓰면 되겠다. 요루루랑 현둥이가 쓰면 되겠는데. 어.. 음, 네 알겠습니다 아 둘은 약간 좀 눈치도 없고 사고 많으시니까 둘이 같이 써 네.. 네.. 네.. 아, 음. 아, 아. <웃음> 그리고.. 어? 아! 아? 미호님! 음. 미호님은 여기 쓰면 되겠다 어? 나는 왜 독방이야? 아 미호님은 좀 시끄럽잖아요 혼자도 말도 많이 하고 장고대도 심하고 어? 어, 어? 그.. 그.. 렇지 음, 혼자 쓰고 계세요 음... 음... 나는 그래 이층 올라가서 여미님 응저이방 음. 혼자 써도 돼요? 혼자? 네 아... 신입이 혼자 쓰는 건좀 아... 원래 이런 거는 사장이 쓰는 건데 아 그래 뭐 눈치 없는 거 같으니까 동동 우리 댕댕이가 써? 음네 아, 감사합니다 음. 들어가 들어가 네네 눈에 띄지 마난 음. 형이랑 같이 쓸래. 음 그럴까? 자, 그러면 우리 짐 정리하자. 리아야, 그래, 음. 리아야, 뭐 해? 나 자동차 보고 있어? 음. 아, 그래도 모처럼 만난 정모인데 아, 다들 각자 방에서 자기 할 거만 하고 있네. 안 되겠다. 우리 다같이 모여서 저녁준비라도 해야지 리아야 나와 나와 리아도 내려오고 네. 자 모두 들 내려오세요 자 모두 내려오시고 거실로 모이세요 거실로 응? 어? 음 모두 앉으세요 오늘 어? 되게 모였는데 같이 뭐좀 해야지 아왜 어? 그러세요 여맨님음 오늘 같이 저녁준비나 하자고 다들 내가 사오라는거 사왔지? 아, 그럼, 여친은 내가 다 사왔어. 오케이. 네, 일회용 컵이랑 접시는 제가 준비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과일 사왔어요. 나도 새우 사왔어요. 음, 그래, 그래. 리아는! <웃음> 내가 구워먹을 고기 사오랬잖아. <웃음> 오. 어? 어? 어? 나안 사왔어? 엄마 똥. 하. 아니. 신입인, 댕댕이도 사오고, 현둥이랑, 요루루도 웬일로 안 까먹고 다 사왔는데, 네가안 사와? 응? 아, 웬일이라뇨. 항상 안 까먹거든요? 저도, 저도거든요? <웃음> 어떡하지? 아 여기가 워낙 산속이라 고기 사러 나가려면 잠깐 차물고 나갔다 와야 되는데 아뭐어떻게 갔다 와야지 내가 같이 가줄게 같이 다녀오자 역시 나 생각해주는 건 형밖에 없다니까아좀 떨어져 얘들아 그럼 나 리아랑 고기 좀 사올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아그 미호님은 정리 같은 응? 거 워낙 잘하시잖아요 식재료 같은 거손질좀 해주시고 응? 그 숯불에 불좀 올려주세요 아, 저만 뭐? 올 때마다 담임 언니만 너무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 담임 언 워낙 잘하시잖아, 야무지시잖아, 어? 아, 어, 다녀올게! 어. 하고 계세요! 어, 아. 갔다와! 다녀오세요! 인기서, 운전해! 음, 출발 한번 야! 내려! 어, 비 오는데 왜 이렇게 늦게, 어? 어? 분위기가 왜 그래? 아니, 얘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 어? 야! 말해봐! 너 도대체 몇, 약속을 몇 번이나 깨는 거야, 어? 어때? 왜 지금 돼지고기도 못 사고! 아니, 이 좋은 날에 그렇게까지 화를 내야 돼? 하! 하. 이 자식 어? 어? 하아... 어. 하아... 아니 나한테만 뭐라 그래? 왜 그러는데요? 리아님? 아니... 아 아까... 오늘 일은 내가 잘못한 게 맞아! 근데... 과거 일까지 들 먹이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막 계속 뭐라 하길래 아니 나도 화냈지! 음... 음... 하! 진짜... 아니, 그럼 오늘 저녁은 어떡하지? 아. 먹기도 어... 좀 그렇고.. 아 그냥.. 아 그래! 댕댕이 니가 가서 좀 식사하실 거냐고 물어보면 안 돼? 아 그럴까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올게요. 여미님! 그래도 고기 드실래요? 안 먹어! 어, 어, 아, 아, 안 드신대요? 저.. 저희끼리 먹.. 뭐,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 그래 우리끼리 우... 먹자. 어쩔 수 없네요. 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음.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네? 응? 아, 응? 어? 응? 너네랑 종 모는 게 아니었어 내돈쓰면 내가 기분 나빠야 해? 어? 어? 어. 어. 너네들도 먹지 마! 어? 어. 너네가 뭘 자로 뜨고 먹냐? 응? 어. 하, 진짜 씨 어. 어.. 어디 가세요? 흠흠흠 <웃음> 음. 아.. 분위기도 이렇게 됐는데 아, 일단 음식은 치우고 나중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으면 되지 일단 정리하자 정리하고 좀 방에서 쉬고 이따가 만나는 걸로 하자 네.. 아, 그럼 이따 봐 네.. 네 이따 뵙겠습니다 아.. 배고파.. 아 목말라.. 아. 아.. 물이나 마셔볼까.. 응.. 응? 응? 아! 아! 깜짝이야! 아니.. 너네 거기서 뭐해? 에휴.. 왜 뭐하고 있어? 이 밤에! 안 자고! 아.. 어, 여매님이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아 같은 방에 있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더라고.. 뭐? 시간이 지금 몇 신데? 음. 음. 뭔 소리야? 아 어, 이거 들으셨어요? 뱅댕이님 목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오, 어디야? 밖에서 지른 거 같지 않아요? 어 그러게 무슨 일이길래 저렇게 소리를 질러? 나가봐요. 무슨 일이 시체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야, 댕댕아! 아니... 아니, 저는... 너무 안 들어오셔서... 이무 더러워서 쉬시라고... 말씀드리려고 왔는데... 제가 왔을 때 이미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여멘이 형! 나... 형, 왜 이래? 일어나봐! 누가 이런 거야! 형... 어, 어, 평없이 나 어떻게 살라고 일어나봐 어, 아, 안되겠어 내가 경찰에 신고를 좀 할게 어, 어떡하지 전화가 목통이야 너무 활성이라 그런가봐 음매님 말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도 없죠? 날 밝을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혼자서 걷다가 다치신 걸까요? 아니야 이건 누가 살해한거야 이거봐 머리에 누가 내리찍은 흔적이 있어 이건 살인이야 어? 여러분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무래도 누군가가 여기에 얇게 묻어났는데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쓸려 내려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범인은 우리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밤은 살인범이랑 차이안다는 말이에요? 네? 살인범이라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살인범이란 얘기예요 다들 봤잖아요! 여민이 누가 살해한 거예요? 분명해요 대체 누가...